오늘을 아름답게 사는 법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라.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그러나 발전 지향적이고 활동적이며 생산적이고 변화에 개방적이며 영혼이 살아있는 낙관적인 사람들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을 미루고 피하기 위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매달리는 경향이 많이 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쓸데없는 잡념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자주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루는 그냥 살아가면 그만인 시간이 아니다. 뭔가를 얻어야 할 소중한 시간인 것이다. 하나의 목적을 이룰 때마다 자신에게 상을 주어라. 오늘 끝내기로 한 일을 마쳤다거나 시기 요법을 계획대로 잘 이행했다고 하자 약속을 잘 지킨 자신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조용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상을 주도록 하라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결하라 가장 중요한 일을 피하려고 하면 에너지와 효율성이 떨어진다 힘든 일을 먼저 함으로써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을 만끽하라 일을 나누어 하라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라 슈퍼우먼 또는 슈퍼맨의 가면을 과감히 벗어 던져라 효율적인 일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조성하라 깨끗하고 잘 정돈된 공간에서는 일이 더 잘되기 마련이다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조용한 음악을 들고 편한 의자에 앉아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라 이것이 최적의 작업, 환경이다